프로게이머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프로게이머가 연, 중국으로 오면 연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은 나중에는 뭐하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프로게이머 그만두면 랩통폼 게임하다보면 정글차에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이렇게 있잖아요. 원딜이 서폿보다 돈 많이 벌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 머리 어떻게 자를까요? 옆에는 휴무러이랑 머리, 앞머리랑 눈썹 동까지 어저께 뭐 아니? 연습 좀 하다가 오셨나요? 어제 데뷔했어요. 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 오, 생일이. 네 이겼어요. 그니까 지금 어제 이거 웃승꽃 잡았다 가야 나 생일이요. 생일이요? 에 네. 생일 축예요 옆에는 다 밀어가지고 왜요? 그냥 제가 이할땐 어. 그래도 깔끔하게 계속 응. 그래도... 제벌리는 아, 어때요? 그래, 여기 그래. 옆에? 선생님은 원래 장인도 모르는데. 마스크 써서 그래요. 마스크 써서는 아, 또 아니에요. 그럼 팀은 어디에요? 어, 어, 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팀 안에? 는 클리드라고 있는데. 클리드면은 탑 챔피언 아닌가요? 아, 그게, 그게 원래 제가 챔피언 나오고 방금 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게, 그게 좋더라고요. 어. 그럼 걔네가 따라한 거네. 음, 그렇죠. <목소리> 그럼 티어가 아, 어디에요? 챌린저? 챌린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제 인생에 챌린저는 없더라고요. 미용기에 생긴 이 있지 않을까요? 어... 생긴 게 뭐예요? 사퇴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부퀴벌레가 스타일이라만 음. 어린이들은 잘 있으려고 하시는 장소에이 가제도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안나 봐요? <웃음> 아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어딜 가서도 적용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글 챔피언은 주로 음, 어디로 음. 가야 하나요? 와드 타는 게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처음에 네. 게임하시는 분 입문하실 때 보면 음흠. 쉬운 챔피언부터 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챔피언부터 하락하 하게 되잖아요. 빨리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려운 챔피언부터 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 시작때챔피언 했어요. 아, 귀여운 챔피언 참. 귀여운 챔피언 네. 저 원래 그런 지못했 했었거든요. <웃음> 하다가 계속 미신한 테꾹 붙더라고요. 미신한 거 해볼까? 어, 작삭인가 해. 삭인가 해가지고.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브론즈 하다가 얼마만에 챌린지를 찍은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게임이 그, 그 정도면은 챌린지 찍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5시간 정도 자고. 그니까 러남들 서울대 때 갈때그 어, 음. 방법을 게임으로 한것 같아요. 그, MBTI 뭐예요? 저는 INFJ. 와, 나랑 진짜 IQ이다. 그 ESP. 저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저랑 맞는 사람, 이 똑같은 사람. 이그러런거한번 이기는 성 같은 게 있나요? 세계대회에서는 이제 생겼는데 근 지금 이렇게 정규 시즌에는 없어요. 프로게이머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을때 스트레스는 일단 감염한 거고 <웃음> 팀원들이 말안 들었을 때가 짜증거아요제포인상우선는아 맞다. 정글이니까. 네. 공격해라 했는데 아 자기 키 없으니까 안들어간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아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좀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저 같은 사람은 안 맞겠네요. 정글 오기전에 들어가거든요. 아, <웃음> 아 저는 근데 재미 데뷔로 가시는 분들 보면 되게 더, 그, 부러워요, 저는. 직업으로 가게 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음, 지금 몇 살인데요? 네, 음, 20살인데? 아직 어린데? 아니, 저 나이 제가 한국에서 했으면 나이 한두 번째로 만 사람이었어요. 나 혹시 그렇게 어려야 되니까? 프로그가영 이게 중국으로 오면연봉이꽤 되는 거로고 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이그래도그 나이대에서는 걸기 힘든 연봉을 받는 게나제 입으로 입은... 봐그렇은했데그렇죠 <웃음> 제가 봤을 때 상위 1 0아은지는 연봉을 알고 있어요 음, 네, 근데 와이는 일단 수명이 짧다, 짧다, 짧다 보니까, 보니까 아저 근데 그때 음다 썼던 거 같아요. 제가 그음 상하이가 고 미용실도 찾고 그랬어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덤덤하네요. 제가 원래 펜션에 그게 높지 않아서 저희는 약간 정기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주 6일째, 주 5일째.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휴가가 이제 대외 틈이 아, 좀 길거나. 다 사진이 아예 끝나면 거의 한달 <웃음> 정도? 한으 응. 정도 쓰는 팀도 있고 11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텐데 <웃음> 아예 그냥... 모든 대회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 진짜 이게기시면 2, 어... 달 정도 씩 근데 프로그래머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챌린지 찍으면 오는 거예요? 네. 메시지가 된지로 네. 맨날 오는 거니까. 아, 네. 아 야,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좋아. 정글이 좋아하는 사람은 탑 아닌가요? 그쵸? 거의 어, 비슷하죠? 뭐, 뭐탑 친구들이 네. 이제 일대1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글한테 차를 주고 있죠 근데 그 보통 게임 하다보면, 정글 차에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챌린저에서는 잘안 치는데, 원래 음. 알아볼 때는 음. 이제 그런 말 알죠? 근데 이제 못 알아보거나 그러는데, 음. 오늘도 운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르마 이런 거 해도 잘오울리는데 원래 아, 원래 는 게, 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아니, 그 약간 정글 이렇게 갱 갔다가, 갱이 실패하면, 은 아, 한번 어? 이렇게, 이렇게 넘으면 되잖아요. 성격상 안 되는 아, 맞아 맞아요. 약간 좀 조신하고 명령하는 걸좋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아요, 이게. 더... 아니 제가 나중에 그러면. <웃음>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하고 싶어요? <웃음> 이거 만약에 프로게이머 그만두면? 저는 백수로 하거아 하긴 더 많이 벌었으니까. <웃음> 아 저는 원래 강아이키우면서 백수로 하고 싶어서. 서울보다는 제주도? <웃음> 네 맞아요. 그런 걸좀더 하는. <웃음>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이렇게 있잖아요. 원딜이 서폿보다 돈 많이 벌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서폿은 돈이 좀.. 연봉 풍이좀 적어요. 보여지는 것도 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라인너에 비해 좀 쉬우니까? 근데 서폿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보통에서는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구체적인 음. 라인에서는 서포터가 이제 막 그런 거 해야 되고 뭐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할 수 있는데 같은 음. 성적으로 막한번 뭐 우승하고 해외를 같이 나간다 하면 얘는 어 만약에 막 5억 받는다 치면 서포트는막 3억 받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더라고아 그럴 정도로 많이 차이나요? 1.5배가 차이 나네? 네네네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미드인가요? 거의 그렇죠 제 기준에도 미드가 제일 많이 받는요 엄청 유명한 페이커 아세요? 네 페이커, 페이커 모르면 단점이죠. 네, 페이커도 이제, 그렇고, 루키 님도 그렇고, 음. 다 그런 거 유명하신 분은 웬만하면 다 미드라 생각을 해보자면요 음. 19년도 때는 같이 했었어요. 어. 어. 실제로 잘하나요? 약간 잘하죠. 음. 그때 당시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국내에서는 스프링이랑 서머를 하는데 그게 다 우승을 했거든요. 어. 그 이후로는 지금 제가 우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준우승을 <웃음> 이했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가 제일 커리어가 좋았었어요. 그걸로 이제 다른 게임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 게임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렇게만 생각하는 솔직히 네네. 게임하고 돈 받으면 은뭐 돈도 되게 많이 버는 거야 직원마다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네맨한또 팍싱 k 한 차이 봐그 r s t t e a e r 그 중국 에 있는 SK? 어 SK SK s t e SK 텔레콤 그런 o 아니 한국은 얼마나 공부했어요? 어, 영화, 드라마만 봤어. 어, 근데 되게 잘한다. 아, 그래요. 직원들 다시 동세 많이 됐어요 아, 네. 어떻게? 어?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냥. 잘했어요. 네. 너무 가벼워졌어. 음. 틴틴, 또무양도 하신? 짧은, 아은 짧은. 可以야可以吗可以嗯